자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거늘 시작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건을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저주인 대하대 소승은 걸승으로 백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자거늘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용어가 계시온지요? 흥보가 아니라 아니요. 거대 헌솔들은 다소 로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기지요. 오는 길이요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인자가 따오는 것이 소승비를 따오면 라지사하나를잡아들리리다 하나도 거룩하지가 않네 <웃음> 불쌍하고 포기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지를 따라오면 집더 하나를 잡아들리리다. 이렇게 하면서 좀 거룩하게 좀 말한 말이야. 왜 이렇게 거룩지를 못해? 대전 스님이야 뭐요? 박금보가 나 <웃음> 그리 알고 잘 지내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다시 박흥보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어려워서 선을잘못 잡으니까 한번 더 이렇게 훑고 가요 박흥보가 시작! 아, 박보가 아, 흐르 길게 빼지 말고 응으로 길게 빼 박흥 이렇게 박흥 보가시 다 박흥 보가 그렇게 해야 돼 좋아 라 하고 기다리고 줄게요. 따라 하오, 어 하오. 그 앞에서 앞에 거를 찍어 따라 하오 간다.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더 동그랗게 예쁘게 돼. 따라 하면은 컸죠. 따라 하오, 아하 이런 말 하나를 찍고 넘어가라고. 따라 했던 그금 있잖아. 그 유지하는 음을 한번 거기다가 힘을 줘서 찍어 그러고는 동그랗게 말아버려.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동그랗고 아무리 딱 동그랗게 완벽하게 말려 따라간다시다. 따라간다. 시작. 아직도 아직도 살퍼 근데 요령은 그래. 따라하. 시작 따라 간다 많이 좋아졌어 아까보다 이모롱을 지내고 기다리고. 한했어한골한당 한고, 한잘한어 한고, 한고, 한고, 도고이요 좋았어 안한감 있어. 헤그 자리에 고 한고, 한고, 한고, 한고, 한 우리가 지서 선원님 바른 시당. 이명이 잘한다 이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허시되 이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허시되, 허시되. 임좌 병양 운으로 이렇게 충분히 기다렸다가 헤이 김자병양 오국으로가강 성주를 허시게되면 대강 대시다 강 성주. 아까처럼. 처럼 앞에 서 하나 찍어 주면 제가 야물게 돼. 대가 <목> 하운 이렇게. 대 <목> <목> <목> 심 만금 장차아 되고 헤이! 옥심 만금 옥심 시임 요놈이 잘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른져? 옥심 병감사가 날명당에게 척실러니 병감사람 날명당 날명 이런 게어디있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날명당에게 척실러니 위에 이거 말하면 달아서 내려오는 거야 그냥 그렇게 호찌기하면안돼 그런 것은 완전히 그건 작품을 망치는 거야 한 획이 아주 망치는 작품이야 병감사가 시작 병감사가 날명 다행히 시다날명날명 다시 올라가 목을 그렇게 게으르게 쓰면 안되지 목을 그 아주 그 짧은 속에서 목을 <웃음> 어떻게 써? 바쁘게 써야 돼 바쁘게 부지런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쓰는 거야 날며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는 거야 날며엉 <웃음> 그, 그, 그, 그. 날며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다 당도. 그렇지 날며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 유치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유치원생도 그렇게 안 해. 날명.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돼. 부지런히 먹었어. 다시 시작. 날명. 날명. 날명. 그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걸 똑같은 형태를 반복해 준 거야. 날명. 야, 시작. 날명. 날명이 아니야. 날명. 날더 험다 당이에게 적시일 적시일 시당 적시일 어. 헌이 그리 알고 명심잘지내오명심만 한다 그리 잘, 알고 잘, 잘 지내요 <웃음> 그리 알고 명심하라고, <웃음> 내가 그리 알고 명심하라고 <웃음> 아니고, <웃음> 잘 지내라고 <웃음> 아, 아셨지? 내가 그렇게 해갖고 와야 써. 오늘 그거 못 끝내줘 왜? 여러분들이 지금도 썩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못 끝내줘 <웃음> 아, 다음 주에 여러분 잘해갖고 오면 뒤에 붙여갖고 끝내줄 거야